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투자를 보험처럼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투자 2023년 4월 말 기준 정확하게는 오늘입니다.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종가기준 누적 수익률을 제 계좌를 통해서 공개해드립니다. 자 지난달은 온전히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제 수익률과 가입하신 다른 분들의 수익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매달 1일에서 30일 사이에, 말일 사이에 오늘이 좋겠다 싶은 날을 특정일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을 보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일 날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이태포 투자 4월 말 기준 실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투자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2023년 4월, 오늘 현재까지 총 투자금은 1,500만 원입니다. 제,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는 매달 100만 원. 2월부터 지난해, 이달 4월까지 했으니까 1,500만 원이죠.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총 투자금액, 원금은 다르겠죠. 또 저하고 같이 시작했지만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금은 다를 거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4월 28일 오늘 종가 기준, 제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잔, 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땅. <웃음> 자, 보시면 원금은 1,500만 원이죠. 아, 지금까지 평가, 오늘 현재 평가는 1,487만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출금 가능 금액이 있죠. 6만 원, 이거두 개를 합한 것이 지금 현재 총평가 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두개 합하면 얼마가 되었을까요? 짠. 총 1,493만 7,793만 자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지난달에 이어서 이 달도 본전은 되지 못했네요. 사실은 4월달에는 본전을 여유있게 초과했던 수익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있잖아요. 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말기준에는 살짝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15개월 동안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만, 거의 원금에 가까운 마이너스죠. 투자의 혹한기라고 일컬어지는 지난해 10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매달 적금식 이태포 포트폴리오별 성적들이 뭐 빨간, 플러스도 있고 파란 마이너스가 있고 또 비슷하죠, 비슷하게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1,500만 원의 투자 금액에서 살짝 6만 3천 원 아직도 원금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웃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분들은 시점도 다르고 또 투자 금액도 다르니까 저랑 살짝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플러스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적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수익률 기준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대표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체금식 ETF 투자.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ETF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여러 개의 ETF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S&P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를 필두로 해서 기타 주가두세개 내지 네개 다섯 개 심지어 글로벌 업종지수나 다양한 ETF들 을한 바구니에 모아서 투자합니다. 분산 투자죠. ETF도 분산이죠. 펀드니까. 그 분산된 것을 글로벌 또 여러 개로 같이 한번 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할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투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이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기에 못이 박히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인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하죠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해 왔잖아요 자, 지금까지 그랬는데 자본주의 몇 백년 역사 동안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당연히 평균적으로 성장한다 엎치락뒤치락 자, 자본주의는 기업이죠 핵심이 기업입니다. 그럼 기업도 평균적으로 성장한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에 투자하는 ETF죠. 그러니까 평균은 성장한다. 주식도 평균은 성장한다. 이세 가지를 믿으시고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투자. 투자를 보험처럼. 아니 보험은 10년, 20년 잘 하시는데 왜? 투자는 특히 정립식 투자는 1년, 이년 3년도 채 하지 못할까요? 자 그래서 투자를 보험처럼 해보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투자 시장에 아주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해 우리는 지난해 이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 시장이 좋을 때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너무 들뜨지 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성실하게 투자하자 라고 하는 것이 매달 적금식 투자 3원칙 가운데 두 번째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여유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유돈으로 하시자. 자 저희 바인투자자문의 매달 적금식 이태포 포트폴리오 투자는 어떻게 운용할까요? 자문운용 프로세서입니다. 다 아시지만 가입하신 분들은 저희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의 돈을 직접 수탁하지 않습니다. 자금을 수탁하고 또 계좌를 관리하는 쪽은 정권회사에서 합니다. 저희는 계좌만 관리해주는 자문 관리해주는 회사죠. 이 상품의 자금수탁, 계좌관리는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에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언제든 고객들은 삼성증권을 통해서 입출금하고 계좌조회합니다. 삼성증권 고객인 셈이죠. 일종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증권에 해당 상품의 자문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이 다 도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계좌에 투자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25일 날 본인이 원하는 투자금을 자동이체 다른 은행에서 설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다음 달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오늘이 좋겠다 싶은 날 들어갑니다. 저희는 콘터 기반의 AI 콘터 기반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터가 오늘이 좋겠다 할때 저희들이 한번더 사람이 한번더 판단하고 일종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언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달에 돈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달에 투자금을 전달 25일 기준까지는 반드시 자동이 체해 두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세 번째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포트폴리오 투자하죠.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적합한 ETF 여러, 개지, 여러 가지를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ETF별 투자 비중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것도 가끔씩 가늘적 비중 조절, 리밸런싱을 하죠. 자, 권장 투자 기간입니다. 제가 5년 60개월 이상 꼭 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투자기간은 특히 정립식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은 적어지고 또 길어질수록 위험은 사실상 무위험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 최초 시점을 5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제가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따라서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이 비보장입니다. 반드시 여유 돈으로 하셔야 된다는 이유죠. 물론 5년 이내에 불가피한 경우 중도 한매해야할 수도 있지만 손실 위험은 짧을수록 커질 수 있으니까 항상 5년 이상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소 투자금은 월 100만원 이상을 정하고 있고요 투자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서 찾겠다 이런 분도 있고 연금을 만들어서 평생의 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 거죠 자 어느 목적이든 본인이 선택 하면 되고요 자문 보수는 연 1% 웃집니다. 그러니까 연간 1%를 매달 12분지 1로 나누어서 매달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4월 말 기준도 제 성적은 살짝 마이너스다. 원금 같은 마이너스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제가 5년 이상 하자고 했을 때 이제 1년 조금 지났죠. 그리고 지난해 투자 투자의 혹한기라고 하는 2월달부터 시작한 것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는 넉넉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앞으로도 꿋꿋하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 금식 ETF 투자 4월말 기준 실적을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렸고 혹시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5360-153으로 전화 주시면 아는 범인에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